66. 3월 20일 수요일 66. 3월 20일 수요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실망 오랜만에 만났을 때 실망 안본 사이에 더 잘생겨졌네 안본 사이에 더 잘생겨졌네. 나돈 없다. 나돈 없다. 그래 이런 젠장. 그래 이런 젠장. 42 42 잘생기다. 잘생기다. 돈 없다. 돈없다 젠장 젠장